취미 있는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무거운 어깨 위에 살포시 기대어 입맞춤하면 멀리 보이는 산은 푸르름을 마음껏 뽐내고 새들의 노랫소리만이 적막한 아침 공기를 깨운다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향수를 코끝으로 가져와 유혹하는데 아름다운 산과 들 청명한 하늘은 맑고 아름다운 한 폭에 수채화를 그린 듯 아름답다 휴일의 아침은 마음껏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 피로를 풀고 여유를 즐기는 주말 아침은 달콤함이 있다